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참! 오늘도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아이디어인데요 수박주스와 복숭아주스를 원샷 해볼겁니다 예전에는 수박하면 생각나는게 수박화채가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이젠 수박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박주스를 보니까 생각난건데 태국에는 태국 여행 객 사이에서 반드시 마셔봐야 할 음료를 꼽힌다고 하는 땡모반이라고 하는 수박 생과일 주스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태국 여행을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 태국은 진짜 야물 딱지게 더워가지고 한 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덥고 습하고 완전 산막이 따로 없었어요. 더운 나라를 돌아다니려다 보니까 늙는 수 없이는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제 시야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뻘건 땡고만이었으니 한국 돈으로 2,000원도 안될 기억이 있었어요. 한잔 마셨더니 더위가 사아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태국으로 가서 땡모발한잔 쫘악히 원샷 때리고 싶네요 그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 바로 원샷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수박 주스와 복숭아 주스는 예상과는 다르게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복숭아 맛이 나고 참키고 나서 수박 맛이 나는데요. 완전 신자리에서 오징 감매 술잔을 받는 것 같이 첫 부분과 끝 부분의 느낌이 완전 돋보여졌어요. 완전 달달해서